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요. 제발. 자, 초보자 미션 기능이 생겼어요. 이 초보자 미션 기능 쭉 수행하면 아이템이나 다이아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아, 이제 지금 보니까 친구 기능이 생긴 것 같아요. 친구 기능. 자, 여기서 친구 기능이 생겼어. 친구 기능이 생겨서 자 승인되기 이렇게 여왕이 조금 늦었죠? 여왕이 증명사진 해놨네 <웃음> 승인하고 친구를 찾아야 되는데 플레이어 아이디를 입력하나봐요 근데 숫자로 입력해야 되네 코드를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코드를 그러면 코드가 어디있냐 여왕이를 눌러보면 요 번호 요 번호로 친구등록을 해야되네 어. 자, 요 번호로 친구등록을 해야돼요 그러니까 내걸로 보여줄게 아이디를 자 형이랑 친구 맺고 싶은 사람은 요거 요거 1909-24992 무슨 계좌번호 같네 자 1909-24992 자 요걸로 나한테 친추를 넣어주면 되겠다 렉이 좀 있네 자 요렇게 해서 해주면 되고 그리고 뽑기 자 한번 이제 싱글에선 한번 볼게 친구 기능이 생겼는데 요거 봐요 친구 친구 배틀이 드디어 생겼어 아우 진짜 우리가 비공하느라 얼마나 애 먹었니 이제는 완전히 딱 찍어놓고 할수 있다는 거잖아 이거 정말 좋은 거야 어 우리 삼철리님 반가워요 친구만 받아볼게 한번 친구 여기서 친구만 받고 생성 자 모집중 팀 편집 없고 자 여왕이 들어왔고 아까 빅맘을 저, 증명사진이라고 하니까 이제 나미를 꺼냈네 자 그러면 여기서 종합력으로 보고 잘다 어? 이거 자동으로 노메달 노서포트 80 가네 아 노메달 노서포트 저절로 80을 가는구나 이거 괜찮은데 이렇게 하면 차라리 괜찮은데 자, 한번 들어, 들어와 보세요. 한번 어떤 느낌일지 한번 같이 한번 가봅시다. 자, 한번 쭉 가봅시다. 한명더 오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아, 이제 게시판, 어? 게시판으로 얘기할 수 있나? 어, 이제 얘기가 되네, 여기서. 자, 한번 가볼까요? 초보자 미션? 받기. 자, 이거 했고. 아이 뒤에 또 있어? 아 이거는 그냥 다 받으면 되는구나 자 다했고 그리고 요거 받고 자 이제 두 번째 걸 한번 해봅시다 뭐야 어, 자 요, 요거 한번 해볼게요 요거 요거는 뭐가 안돼 있는 거야 다돼 있는데? 아 요거 안 받은 거야? 자 초보자 미션을 클리어 했습니다 자 요걸 싹다 받고 요건 뭐지? 정상전쟁 티켓? 정상전쟁 티켓을 주네 자 친구분들 일단 계속 받을게요 자우왕자왕이 그리고 우리 과장이 삼철리님 달려라 아까 정상전쟁 이거 하나 쿠폰 주던데 뽑기 요거 요거 아이씨 이거 루피 필요없는데 이거 아이씨 이거 백렙인것 같은데 왜왜 왜, 이거 안줘도 되는데 <웃음> 아 굳이 안줘도 되는 걸 주셨어요 드디어 육성이 됐군요 자좀 새로운 기능 좀 보겠습니다 싱글에 좀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친구 기능 괜찮은데 8명 매칭이 안 돼서 좀 아쉽고 일 1대100 서바이벌에서 오토 기능이 생겼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요 로우로 한번 오토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어떤 느낌일지. 내가 지금 받아놓고 안한 캐릭터가 좀 많아서. 어, 마젤란 한번 오토 한번 돌려볼게요. 자, 오토를 어떻게, 자동 진행. 여기 이제 자동 진행이 생겼네. 요걸 온으로 해서 마젤란 한번 돌려볼게요. 스타트. 얘네가 얼마나 잡아줄라나 4대4가 된다고? 팀별로 공유해야 되나? 뭐야 오톤 되나? 자 오토 플레이 뭐야 뭐야 왜 안해? 눌렀는데 안해 왜 안해 얘왜 안해? 뭐하는 거야 왜안돼 이뭐하는거예요 뭐야 이거? 아 이거 아직 다 완성이 된게 아닌가봐요 뭐야 이거? 다시 한번 오토 눌러볼게요 아 이거 이거 안되네 자 안돼요 안돼요 아직 요게 조금 안다듬어진 것 같아요 자 오토 기능은 아직 안다듬어진 것 같고 아 오늘 좀 급하게 만들 패치를 급하게 하셨나요 새로 나온 기능을 좀 정리를 다시 한번 쭉 해드리면 일단은 백서바이벌 기능을 어 이제 우리가 굳이 귀찮게 하지 않아도 요 자동진행 모드를할수 있게 됐어요 요걸 누른 다음 승부를 가리면 되는데 아까 보니까 버그가 아직 해결이 안된것 같아요 그래서 오토진행을 눌러도 오토로 진행을 하지 않았어요 내용 좀 참고하셔야 될것 같고 이거는 빠르게 수정을 하겠죠 그리고 여기 우리 싱글 기능에서 여기 연습 기능이 추가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격수, 수비수, 득점자 스타일별로 연습이 가능하고 맵별로 연습이 가능하고요 각 미션은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다이 한, 한 개씩 챙겨받고 경험치를 2500개씩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정리를 하면 제일 좋은 건이 친구 기능이 생겼다는 거죠 요거 생김으로써 이제 비공할 때 많이 안정성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팀을 생성해서 누구라도 오케이 상관없고 동맹 멤버끼리 할 수도 있고 친구끼리 할 수도 있고 플레이어 아이디를 지정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밑에 암호를 맞추면 상대 팀을 구성을 해서 같은 시간에 또 매칭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능 와우, 굉장히 좋은 기능이다 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고하면 될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 친구를 보면 내가 이렇게 합의차나 팽돌이 뭐이 이름에 신청하는 게 아니고요 번호가 있죠 플레이어 번호 거기서 친구를 찾기를 해서 친구 찾기를 해서 친구를 신청해서 이제 친구들끼리 조금 더 편하게 게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걸 보면 여기 플레이어 아이디 자요걸 복사해서 친 친추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원바로의 새로운 기능 오늘 만나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괜찮고 쏠쏠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게임할 때 정말 많은 안정성을 가져다 줄것 같다는 라 생각도 들고